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 바로 스마트폰 그립토 꾸미기를 제가 샀거든요 지마켓에서는 1900원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 3000원이 붙어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위슬리빙이라고 해서 거기는 2420원짜리를 세일해서 1743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배송비가 3천원에 좀 붙는다는 점이 있지요. 자,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 그립톡을 만들기 전에 그립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적혀있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할 때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커버백커버가 나면 이 휴대폰 뒤쪽에 커버에다가 부착하는 스마트폰 악세사리로 합니다. 또 다른 말로 링홀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립톡을 한번 제가 만들어볼 거예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떻게 했는지. 네, 열었더니 그립톡 두 개와 그리고 집게, 그리고 여기 생크림 데코펜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짤수 짜면은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 뚜껑을 통해서 짜면은 그래도 적당하게 내가 생 여기 나오는 생크림을 가지고 사용해서 여기 부착을 해서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 스마트폰 그립톡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판츠들이 있습니다. 보시면 너무 이쁜 것들, 이쁜, 이쁜 판치들이 많죠? 그래서 한번 저 아니 아니라 한번 스마트폰 그립톡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출발! 이렇게 냈으면은 이번에는 생크림 종토 펜이죠. 이거를 아 사용하기 전에 손으로 두물을 주라네요. 잘 나올 수도록 자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고 비닐 뜯어서 깍지가 있거든. 깍지가 뭐냐면 여기 짤수 있는 여기 뚜껑. 여기서 띄워서 자. 일단 여기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파츠를 올려주세요. 고맙 yeah. yeah. yeah. 짜잔 자 이거는 24시간 정도 지나면 굽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총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쉽게 해동선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만들기 손재주가 없다 하신 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아니아니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프리토 꾸미기 영상을 마칠게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!